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힘들고 경기가 좋지 못한 시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고 금매물이나 저렴하게 내놓은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벌써 제가 아는 지인들이 부동산 문을 닫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부동산에 근무하는 분들도 3명, 4명 대부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7, 8년씩 10년 정도 부동산업을 했었지만은 경기 자체가 좋지 못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차라리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 남편이 직장을 다니니까 집에서 살림이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상승장만 겪어보았고 하락장을 단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견딘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또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만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힘든 시기에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분들도 힘들게 견디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 시기에 궁디를 들썩들썩거리면서 아파트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인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평생에 아파트 한번두번 번 사본 분들이 대부분이고 아파트에 투자를 했는 분들은 대부분 투자를 하고 다 빠져나와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분들, 아파트를 사야 되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을 하는 분들도 제 영상을 봅니다. 전국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실제 어디선가에서는 경기가 좋아서 돈을 벌거나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IMF 때전 국민이 힘들 때 경남 거제시에서는 IMF를 뉴스에서나 t v 에서나 확인을 했지 실제 전혀 IMF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개도 많은 자리를 물고 다닌다는 그런 옛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거제도에서 부동산을 할때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건축업을 하는 분들, 마찬가지 부동산을 하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을 하면서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분리를 해서 하도, 하더라도 임대를 하는 사람도 원룸임대를 하루에 10개씩 계약해서 하루에 100만을 넘게 벌었고 매매를 하는 부동산들도 마찬가지 건물이나 상가건물, 원룸건물을 팔아서 1년에 몇 억씩 벌었습니다. 한 달에 몇 천에서 몇 억을 버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 정도로 경기가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전 국민이 아파트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은 제주도에서는 연일 계속해서 아파트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 가격은 내렸지만 은 그래도 일부 아파트들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돌고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제주도에서 투기를 한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제 주변에 대부분 건축을 하는 분들이 많고 부동산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하지만 대부분 경기가 좋지 못해서 투잡을 하면서 부동산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접어는 분들이 많고 건축을 하던 분들도 돈이 물려서 계속해서 건축을 못하고 있거나 투잡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이공항 때문에 객지에서 부동산들이 들어오고 건축업자들이 다시 모여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지의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만 은 실물경제나 현 입장에서 많은 거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의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지에 있는 분들 그리고 현지에서 투자를 해본 분들 그리고 경험이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실제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투자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 분양권을 구입하는 분들, 적어도 경험이 없다면 자기가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여유돈이 많거나 지인이 많아야 됩니다. 하지만 저하고 통화를 했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평택에 삼성전자 공장을 짓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평택에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대부분 식당들이 어마어마하게 장사가 잘 되고 원룸 마찬가지 빈방이 없을 정도로 인구가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택과 용인은 7개 지자체 반도체 특구 지정을 신청을 하였고 계속해서 다른 타지역보다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평택을 한번 다녀온다 다녀온다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가지를 못했고요. 제주도야 비행기만 타면 쉽게 왔다갔다 그을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제주도가 더 편하기도 합니다. 2012년, 13년도에도 대구의 부동산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벌고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벌지 못하죠. 그리고 현재 부동산을 7년, 8년, 10년 했는 분들도 돈을 번 분들은 계속해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알기 때문에 돈이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해봤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저렴한 매물, 급매물이 나오면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투자의 정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물론 그런 경험도 있으면 좋겠지만 한방에 잘될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도 중요하겠지만 은 과감하게 포기할 때는 또 포기도 해야 된다는 것에 저의 놀립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대짜고짜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기가 차서 뭐 때문에 전화했냐니까 유튜브 보고 전화했는데 아파트를 지금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말 다양한 전화를 받지만은 정말 개념 없는 전화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은 실제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본 분들은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부동산이 정말 메리터가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 건축으로 해서 돈을 벌어 본들 마찬가지 투자를 잘못해서 건물을 못 팔아서 손해 볼 수도 있지만 은 나름대로 정말 즐겁게 건축을 하고 돈을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도 얼마든지 있죠. 뭐 사짜 부럽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고 마찬가지 평생 투자만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업이 투자죠. 적어도 어느정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은 뭐제 주변에 일부 몇몇 분들은 뭐 20-30억은 장난처럼 그냥 벌더라고요 근데 손해도 시원시원하게 봅니다.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부도가 나서 벌었는 돈을 쓰면서 그냥 현재 지켜만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아서 오피스텔이나 분양상가를 지어서 매매하려고 하다가 부도가 나는 사례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은 실제 아파트로 돈을 벌려고 하다가 돈몇 천만원 까먹는게 너무 아깝고 억울해서 아직 팔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구입해야 되는 건는 맞는데 어떤 시기에 얼마가 떨어졌을 때 구입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해서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부동산 몇 군데 가서 물어봐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시기에 내가 살고 있다면 저는 떼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고 노력도 한다고 합니다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돈을 몇억몇 몇 천만 원벌수 있으면 저는 평생 보겠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무조건 아파트만 구입하면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에서 아파트 투자를 했고 하락장이 되니까 정말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멘붕이 와서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는데 결단을 못 내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전화 한 통화로 인연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투자의 정답이 없고 세상살이의 정답이 없습니다. 저도 반백년은 살았는데 그렇게 쉽게 쉽게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지역별로 틀릴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택지가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 택지의 땅값들이 100, 200, 300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면 최소 주거지역 땅값은 600만원 정도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상업지역 땅은 최소 1 천만원 이상까지는 상승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실질적으로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가격이 더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가격 자체가 더 높은 것도 많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환영울 혁신도시의 유라 택시나 아니면은 거제 통영의 택지 지역 가격들이 100에서 200, 300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가격은 주거지역 기준으로 600에서 700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아하는 입장은 기본 베이스였고요 경기가 좋지 못하자 다보면은 택지지역 마찬가지 쉽게 쉽게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 수 있고 거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몸소 체험을 하면서 느끼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구에 종상향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 그 제도는 종상향을 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땅값은 폭등을 했고 대부분 투자를 했는 사람들은 또 돈을 벌었습니다. 마찬가지 택지지역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기본적으로 100에서 150, 200, 300 미친듯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600, 700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600, 700의 가격들은 형성이 되었고 조선업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서 대부분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런 상황에서도 또한번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갭 투자와 투기 세력들은 바다를 매립해서 택지지역을 조성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곳에 군중식내를 이용하고 유튜브를 이용하고 투자카페를 이용해서 먼저 아파트 분양권을 습득하고 투자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못모르고 들어왔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려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 사이에 다시 한번 기획부동산들이 들어와서 판을 칩니다. 제주도 마찬가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벌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도가 나거나 아직도 물려있는 사람들 그리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미친듯이 땅을 구입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니까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에게 눈티를 치기 위해서 시세가 1억이면 2억을 부르고 2억이면 3억을 부릅니다. 그래도 중국인들은 계속해서 삽니다. 중국의 1%가 상위 1%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데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연일 계속해서 땅값 상승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그러다가 말겠지 그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전국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이 제주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미친듯이 가격은 상승을 하고 제주도 영어마을 롬바 떼기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서 분양가격이 6억 7억 되는데 서울 경기에 돈좀 있는 사람들이 영어마을에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미친듯이 아파트를 구입하고 타운하우스를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두 분의 남성 둘이가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 땅값이 100억이다. 너거집 땅값은 얼마냐? 200억이다. 귤 농장들이 6만원, 7만원, 10만원 하던 땅들이 50만원, 70만원, 100만원까지 가격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입했다가 대팔고 중국인들 마찬가지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구입했다가 서서히 대팔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평생 팔지 않을 거면 모를까, 어느 정도 일부라도 팔아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오를 때 파는 게 FM입니다. 단지 맥심은 끝까지 먹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경기가 좋지 못한 곳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벌수 있는 돈은 한정이 되었고, 경기가 좋은 곳에서 똑같이 노력을 해도 벌수 있는 돈은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 됩니다. 그리고 사드가 터지면서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모든 부동산들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거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은 벌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여유가 많은 분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만 갭투자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자에서 자빠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돈을 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돈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금매물로 팔아야 되고 돈의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투자를 했던 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되겠죠. 투자의 정답은 없고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리는 내용들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어떤 유튜브든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방송을 하던 사람이든 100% 오픈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믿을 수도 없는 거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그리고 돈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한번 해보셨는지 본인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